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알라제로 HA 필러를 녹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쭈글쭈글 해지지 않냐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나리자라는 필러에 임상을 하고 연령이 좀 높은 분들한테 얼굴 전체에 필러를 시술했던 분들을 다시 한번 녹이면서 히알라제로 대량으로 녹이면서 이분들의 이, 이 많은 양의 한 15cc 16cc의 필러를 얼굴에 넣으신 연령층이 좀 있는 여자분이 녹여도 주름이 쭈글쭈글해지거나 이런 일 없이 원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증거로 확연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녹이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녹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간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그런 이상한 걱정, 히알라제를 녹였더니 쭈글쭈글해졌다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툭 떨어졌다. 이런 이상한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합니다. 꼭요, 요거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